오늘 홈 헤어샵을 오픈하는 날입니다. 짠 머리가 많이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잘 <웃음>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너무 짤렸나?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<웃음> 미안, 소리. 깔끔한데? 여기 이렇게 꼬마들처럼 이렇게 잡될까 여기는 진짜 숨도 쉬면 안돼 짠. 어, 조금 많이 빠진 거네. 괜찮아 근데. m u l t i m 처참합니다. 바닥이 청소는 자기가 해 거기서 땀흘르거봐아이 노래 아닌가? <웃음> 네. 돌아주세요